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요청자료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고용산재 확정계산보험료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외주공사비와 두번째 장비 사용료에 대한 총액을 열람하고자 세무 회계 사무실에 위의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결산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담당 세무사에서 결산이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전체 계정별 원장을 요청하셔서 전체 계정 중에 외주 공사비와 장비 사용료에 대한 총액을 발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년도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산 자료라도 요청을 하여 매입장 매출장을 보면서 외주공사비와 장비 사용료에 대한 총액을 직접 발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시 요청자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